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자, 부산 최고 인구 증가 지역의 다가구 주택, 유치권 오세고 수익 올리기.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회에 저촉된다 부산지방공원 동부지원 2020 타경 5452. 자, 이 건물이 있는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자천리 332-3번 예. 땅이 100평입니다. 그 중에 건물 이제 133평을 짓다 수도했어요 감정이 8억 6,400, 최저가는 4억 4,233만 6천 원. 지금 땅1 0 0 평인데, 지금은 땅값이 감정이 평당에 450만 원 감정을 했는데, 지금은 땅값하고 같죠땅값에제 최저가나 갔던데, 지금은 땅값이 글쎄요. 어, 이거 작년에 1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년 전 땅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지금 한 5, 6억 정도는 갈 겁니다. 검평 133평은 뭐 거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도 또 유치권이 또 많이 신고돼 있어요. 어, 건축보다는 이제 2017년 2월달에 됐고, 여기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에 현수막이 있는데, 이거 물권명세서 작성 시까지 유치권에 관한 신고는 없답니다. 변수방만 걸어놓고 신고를 안 했어요.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2017년에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짓다가 그만둔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치는 옆에 뭐 학교도 있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이 위치가 자천동인데 자천 좌천... 이제 그 좌천역이 있어요. 좌천역에서 걸어서 한한분 정도 어, 거리 정도, 그 정도 가까운 편이죠. 이 사람은 유치권자 누구지 이름을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인도명의 신청을 하면서 자비신청이으로부터 유치권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주도 물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소장을 했고 자 이거는 이제 유축권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다 똑같죠 피신청인은 결집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그 신청인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라 신청 취지고 신청 이유는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사건의 결의주정 낙찰을 받아서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 인도를 요구해서나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유치권에서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자 부산 동부지원소 속 집행관이 현황 조사 명령을 받아서 2019년 2월 26일과 2020년 3월 4일 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장해서 현황 조사를 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2019년 2월 26일하고 3월 4일하고는 1년하고 1주일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먼저 앞서 들어온 사건에 대한 것이 2019년 2월 26일. 그러니까 이 앞서 들어온 사건은 뭐냐. 2019 타격 1102. 이병합되 있는 사건입니다. 병합되 있는 사건은 병합판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2020 타격 5 4 5 2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벌써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1년 전에 경매 신청에 들어왔을 때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갔는데 현황조사 당시 입구를 완전히 폐쇄해 접근할 수가 없었으며 2020년 3월 4일과 3월 5일 현황조사 시에도 아무도 만날 수가 없다. 2020년 10월 7일 11시 41분 10월 13일 10시 25분의 현황조사 시에는 유치권이 점유한다는 현수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원 사건인 2019 타격 110이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은 2019년 2월 24일 결정되었고 같은 날 기입 등기대서 압류의 처분금지회가 발생했었는데 만에 피신청인은 유치권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고 유치권장으로 점유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자, 이 사람이 유치권자로 공사대응을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여도 집행관 여섯 번에걸쳐 현장 출장 조사를 하여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집행관이 갈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놔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료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아는 대법원 2005다 2688 건물 평로 명도사건의 판결 조지가 딱 해당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개시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간다 자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류를 습지어 넘겨주므로 이 공사업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시작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류의 이전은 유치권이 신고되어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자로서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대법원 2 0 1 5 2025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낙찰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수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이를 주장하는 유치권자가소명해야죠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동산 도 손봐가지고서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 곱절 정도 남을 겁니다. 아마.